우선은 이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그런데 해킹하는 그 모니터들을 보면은 다 이제 콘솔을 띄워 놓죠. 항상 UI를 잘 띄워 놓지는 않습니다. 콘솔에다가 ls -a를 치든지 아니면 di를 치든지 막 여러 가지 콘솔 환경들을 됩니다 예전에 이제 소지서 에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도 이제 메타스프리트나 칼리눅스 같은 걸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어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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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모바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모바일을 사용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iOS도 그렇고요. 아무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 어, 그, PC에서 사용하는 리눅스하고는 이제 달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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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든 들어갔습니다. 웹을 통해 가지고 파일 웹쉘 취약점을 이용하던 앱, 그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리눅스 기반이요 근데 명령어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속할지 그 다른 서버 쪽에 이렇게 접속을 해야 하는데 그 접속할 쪽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해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물론 이제 다 찾아봐.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좀 배우는 큰 이유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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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리눅스 기반으로 아마 여러분들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악성 코드를 배포할 때는 윈도우 사용자가 이제 많습니다. 백도어를 보통 많이 배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뭐 윈도우 사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또 공격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윈도우 사용자인 것이죠. 그리고 실무에서는 보통 액티브 디렉토리 AD 환경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윈도우 사용자들 AD 환경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윈도우를 또 공부를 해주시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쪽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진단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실무에서 취약점 진단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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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투될 확률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간편한 것은 이제 보통 가상화 환경에서 이런 취약점 진단이나 리눅스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뭐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 윈도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환경을 구축하기 싫은 거죠. 잘 되어 있잖아요. 사실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오픈 소스 도구나 그런 것들로 많이 설치가 되고 최근에 이제 도커로 많이 배포가 돼요. 사실 도커가 많이 배포가 되는 건데 이런 설치 환경들이 좋은 것이 리눅스예요. 사실 윈도우하고 잘안맞아요 이게 하다 보면 은 되게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특히 리눅스에서 우분투 환경 같은 경우나 이제 데비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구들이 설치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들이 없다. 네, 그리고 다른 도구들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진단 도구에도 활용을 할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킹 대회. 이거는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 드린 건데 해킹 대회에서도 리눅스 기반들이 많아요. 이건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 라이센스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은 윈도우 기반으로 아마 해킹 대회를 진행을 했을 거예요. 많이 요 예, 많이 진행을 했을 거고 국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데서 교육을 할 때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때 윈도우 기반의 뭐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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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치매사고 분석이나 그런데 가면 다 리눅스예요. 제가 이제까지 치매사고 분석을 했는데 윈도우 환경은 이제 개인 PC에서 악성코드 그냥 걸리는 정도 수준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걸린 것들을 보면은 리눅스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책들을 다 보면은 윈도우 쪽은 많은데 또 리눅스의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 이제 대중적으로 IoT나 이제 모바일 쪽 자율주행 그런 쪽의 침해 사고 분석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아마 그쪽으로도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생각에는 크게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은 크게는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